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줄여서 신사크라고 할까 합니다. 네 번째 fourth bread 네 번째 빵. 어 일단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이세번 예,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빵에서 be라는 것을 don't be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긴 부분 빌립보서 2장 3절, Philippians chapter 2 v e r s t 3에 있는 거를 c v 저희 거의 메인 텍스북인 현대 고취 영어 번역본의그 표현으로 같이 외워 볼 텐데요. 음 don't be는 어떤 존재상황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be는 어떤 존재상황 상태가 되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여기 don't be jealous or proud 이거는 jealous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이런 뜻이죠. 음, 그런데 오늘 좀 생각해 볼 단어는 proud나 humble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뭐 humble...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죠 말이 나온 김에 음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들으실 테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 중에 정말 대표적인 차이가 음 우리는 겸손한 한국어에서는 그리고 겸손하다 겸손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어미가 품사에 따라서 변하는, 변하는 것과 달리 영어는 humble 이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이 사실 꼭 명심하셔서 안 그러면 굉장히 혼돈 되거든요 예어 그런 아 영어는 같은 모양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되는 언어이구나 이렇게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표현이나 이렇게 단어 특히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실 때도 여러 가지 그 품사의 대표적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참이 <웃음> 브래드가 영어... 적인 것과 또 어떤 이 배경 스토리와 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좀 그런 유익한 접근이네요 <웃음> 어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충분히 같이 있는 시간을 생각하고요 어또 우리 지금 제가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썰을 풀자면 어, 그리스어에, 그리스어에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크로노스가 뭐 시계상표도 있는 것 같은데, 물리적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일까? 저는 단언컨대 사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그것이 사실 뭐 보이지 않는 신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신념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뜨겁게 사랑한 시간 또 사랑을 받은 시간 사랑을 주고 받은 시간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확신하고 이것을 녹음하고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신을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듣고 조금이라도 좀어 유익 어 어떤 유익을 얻으실 분들을 생각하는 어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좀 영어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설명드리자면 어, jealous 질투하는 시기에 일단 이런 걸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는 저는 늘제 개인에게나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수강생분들한테도 단어는 총알 같아요. 총알 이 예. 총알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원어민들과 우리가 영어를 잘 깊이는 얘기를 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단어는 외우기는 싫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넌센스예요. 예. 영어로는 논센스. 말이 안 되는 이 단어를 닥치는 대로 외워가셔야 되는데 어, 저에게는 이영어성경에 가장 정말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널로 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분들이 들으실 테니까 왕초보 분들도 이렇게 단어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j e a l o u s 예, 시기하는 질투하는 건데, proud하고 h u m b l e 이런 것도 영어 공부 습관에서 여러분, proud는 자만한, 오만한, 이렇게만 딱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을 보시면, 어, 대표적인 뜻이, 뭐, 자랑스러운.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예. 뭐좀 자랑스러워해 Be proud 이렇게 좋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와 암기하는 그런 문맥에서는 좋은 뜻은 아니고 Don't be proud 오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긍정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를 잡으라는 얘기죠 Humble도 마찬가지예요 Be humble 여기서 Be humble 이거는 겸손해라. 게 우리가 정말 신 앞에서 제가 오늘 배경 사진으로 찍은 것이 망원 고수부지에서 제가 산책 나갔다가 찍은 것인데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진짜 한, 한 1, 20분 멋진 음악 들으면서 그강 한강의 그 웨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같은, reflection 이렇게 빛과 반사되는 강에 이거를 참 신비로운 걸 느끼면서 제가 또 굉장히 겸손하게 대자연 앞에서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대자연을 접하게 되면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걸 배경화면으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웃음> 어, 그런데 이게 제가 험블하게 되었는데, 예. 그러면 항상 이거는 겸손한 이란 뜻만 있느냐? 근데 이게 또... 좀더좀안 좋은 상황에서는 초라하다 예. 뭐 그래서 너무 진짜 가찮다 하찮다 이런 뜻으로도 어,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한 단어나 또는 표현 가운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역시 밸런스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왕초보분들 외우기 전에 음 잠깐 이것을 잘 외우기 위해서는 저는 의미가 정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자만할 때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주변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되는 때가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그리고 되게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서 자만할 때인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란 루시퍼, 신의 원수죠. 원래는 신의 총애를 받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신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게 저런 too proud 한 거잖아요. 오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 항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뒤우치지 않고 또 끝을 향해서 이 루시퍼가 가잖아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세이튼이라고 하는 예. 근데 이 정말 이 세이튼이 이 루시퍼 진짜 안 좋은 것이 자기만 벌받으면 될 것을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또 선한 빛의 빛 천사로 속인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예. 정말 이게 전문적인 스킬인 것 같아요. 거짓말. 네. 네가 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너가 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게 중요하지 신과 같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속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또그 그 말을 거짓말을 믿고 최초의 인류인 아단과 하와가 어 신이 유일하게 금지시킨 한 가지를 어 이제 범하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전쟁인데 영들의 전쟁인데 어 물귀신 작전으로 많은 인간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려고. 저번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아 다른 거는 러블레터에서 했군요. 예. Like a roaring lion, 예. sneaking around to find someone to attack. 예. 생각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예.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살금살금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놈, 놈입니다. 욕은안할 수가 없어요.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반면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현재 상황에 자족할 줄 알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신이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막 최고의, 뭐, 제 수준에서 최고의 비싼 음식을 막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과 먹고, 사실 그런 때보다는 정말 소탈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주머니 털어서 주로 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예. 그 사람들과 하호하면서 없는 거를 서로 막 양보하면서 었던그 치킨 한 마리, 그 탕수육 한 접시, 그 짬뽕, 그 짬뽕,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 단순히 음식점의 만만을 넘어선 그때 그 분위기와 웃음과 어,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뭔가 플러스 알파 이상을 하지 않,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 앞에서 마땅히 낮출 때 신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항상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예, 영어의 비언 our imagination 예 비언 아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훨씬 beyond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뛰어넘어서 눕혀주시는 그런 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신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로 기껏 인정할 때 어, 우리는 신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은 이걸 좀 써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좀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써서 <웃음> 제가 쓴 거예요. 쓴 거를 이렇게 때문에 <웃음> 어, 많이 들으셨던 우리 밀크님 같은 분은 어, 제가 오늘은 좀 두서없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외우기 전에 어, 제가 최근에 본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뒷북이죠. 나중에 남들 다 끝난 다음에 봤는데 저는 거기서 그 사기꾼 캐릭터로 나오는 그 이제 거의 주연급의 남자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 사기꾼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다고 뭔가 여러분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뼈 때리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리고 지나치게 자만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 우리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서 그 자족의 신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자먼에 Being content is like an endless feast. 그냥 줄줄 외우는 게 너무 meaningful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끝없는 축제와 같다. 계속 그 안에 신비, 자족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 낮아짐의 신비, 우리가 마땅히 사실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주제 파악을 할때 신께서 희한하게 우리를 높여 주시는 일들을 많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런 낮아짐의 신비를 우리가 꼭 경험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고 우리 네 번째 우리 f o u r t h bread를 마치겠습니다. Proud, proud, proud, proud, 네. Don't be jealous or proud, but be humble. 우리가 이것을 암기하면서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